에휴, 밥 먹고 왔습니다. <웃음> 밥탐을 넘기고 왔습니다. 아, 구도 짜야 다가 자르다가... 구. 구도 짜다가 두 번째 첫 번째 그림 은 그리려도 갔다 아. 근데 이, 이쪽 친구 그려야지. 밑으로 그릴 거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좀더 들어가야 되는데. 구도 잡았으니까 이거대로 그려볼게요. 구도 잡기 끝. 아 지금 몇 코시지? 네코인가 오신 분 반가워요. 구경갔다 가세요. <목소리> 이번엔 배경도 같이 그릴 거라서 쭉끔 난이도가 올라가요. 오케이. 아, 빵인타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슥슥 그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짓이 가능한 게 콘티를 지금 보고 그리고 있어가지고, 콘티 그릴 때 이제 미리 그림 콘티로 구도를 좀 생각해둔 게 잡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속도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진짜 구도 하나 잡는데 진짜 헤매가지고. 왜? 그림폰 콘티의 존재를 너무 늦게 어 <웃음> 너무 늦게 알았죠? <안> <웃음> 네, 왼손잡이에서. 아, 채팅 살짝 늦게 봤는데. <웃음> 네, 집중해놔라고. 약간 늦게 봤어요. 아, 채팅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채팅 올라오는 거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예, 알겠습니다. 음. 근데 작업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아웃 하는 것 급의 최대의 기쁨인걸요. 엔간에서는 바로바로 보려고요. 혹시, 빵인터 님도 마감하시는 거 있으세요? 막, 뭐, 일러스트라든가. 뭐, 커미션이라던가, 리퀘스트, 이런 거. 아, 연습 중? 아, 그쵸. 이게 그림이라는 게, 직업으로 가려고 하면은 진짜 많이 치열하죠. 근데 요즘은, <웃음> 다른, 뭐, 직업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안 치열한 게 없... 아까 그 빵이터 님이 쓱쓱이라고 말하실 때 제일 귀여우셨는데 <웃음> 그 약간 사각거리는 효과음 있죠? 들려요 ASMR로? 들리나요? 음 그러시군 ASMR방이 됐다 헤헤 <웃음> <웃음> <웃음> 진짜 하루씩 컷 러프 그리는 거 진짜 콘티 없으면 못해... 이것도... 러프도 못하겠어... 실패해가지고 지금 챌린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10컷 러프 그리는 거... 은근히 어려워요 아, 됐다 이제 부모 그렸으니까 이제... 딸을 그려야지 딸 그리자 딸! 딸 딸! <웃음> 아, 맞아요. 그, 근데 딸내미라는 말이 애칭이에요? 애칭으로 쓰였나요? 제가 그잘 몰라가지고. 머스마, 개집에는 요즘 많이 안 쓰고. 그것도 약간, 뭐, 논란이 있어서 사그라던 것 같은데. 아무튼, 머스마, 딸내미, 아들내미. <웃음> 아들내미도 있죠, 참, 아들내미. 음, 딸내미, 아들, 아들내미. 또뭐 있을까? 그다 애칭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아, 귀엽게. 그쵸, 음. 근데 아들레미도 그럼 아들을 귀엽게 부르는, 아, 아들도 귀엽게 부르나요, 혹시? 아들레미. <웃음> 이또 귀엽다고 해야 할까. 아들레미는. 도레미. <웃음> 아, 왜 도레미가 생각나는. 음악 아니야 음악 아니야 음악 아니라고 아 머슴아 아 맞아요 머슴아 맞아요 그건 약간 멋지게 부르는 말인가요? 꼬마 <웃음> 마법사 아 잠깐 꼬마 마법사 오 그것도 마법사물이었군요 꼬마 마법사 헐그레 도레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 찾아봐야 되겠다. 저 진짜 밥법사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애들 프로 아니죠? <웃음> 라고 해주세요. 제발. 아니라고 <웃음> 초등학생들이 알바를 한다고요? 어머! <웃음> 완전, 완전 철 일찍 들은 케이스네요. 애를 기르면서? 동생이겠죠? 동생 기르면서 알바도 하고? 밥법사도 <웃음> 돼요? 음. 약간 동생 돌보면서 마법서로도활력을 하고 음, 어린이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천사 같은 분이라든가 비운의 주인공들 아 맞지 근데 진짜 주인공이 그 시작 서사부터 시련이 없으면 재미가 없나봐요 다들 그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더라고요 아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시작부터 완전 비극은 아니고 중반부부터 미친듯이 가혹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고 <웃음> 근데 약간 주인공들에게 그 작가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의 재미를 위해서 주인공의 개인의 행복과 모든 안락함이라든가 그런 이권들을 전부 다 아사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스토리를 싹 해야 하는 그런 거라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을까요? 어 느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힐링물에는 예외겠죠? 그런 스토리 필수라는 게 힐링물은 일단 안 그래 1차적으로는 안 그렇고 어, 맞아요. 하나씩 끼어 있는 녀석들이고 일단 비극의 인물인 일단 존재를 해요. 웹툰은. 일단 존재를 해요. 웹툰은. 그 모든 스토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비극은 일단 존재를 해요. 그래야 뭔가 안쓰러운 캐릭터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야지 독자들의 마음을 찢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잔인하기까지 막 설정으로 엄청 불어, 불행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진 않은데, <웃음> 이것도 스토리 진행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웃음> 애들을 최대한, 뭐, 안, 아주 나라까지 불행하지는 않게 할수 있을까? 독자들이 막, 고통받는 걸 원하면 고통받는 스토리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웃음> 반전, 어? 저도 반전 진짜 좋아하는데요? 특히 약간, 독자들의 뒤통수를 팡! 친한 번의 통수형 전개 어저 진짜 그런 거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스토리도 그런 반전율을 즐겨 쓰죠 클리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정 클리셰도 있고 반전도 엄청 많고 통수형 스토리 완전 좋아요 저 맞아 이게 엄청 충격이어야 돼요 반전은 반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작가가 욕을 먹어요. 그니까 이걸 진짜 신중하게 써야 되는 플롯이에요, 진짜. 제가 스토리, 그, 웹툰인가? 그 스토리 작가 관련 무료 특강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끝내서 이제 뭐더 이상 수업이 이제 끝나긴 했는데, 그때도 반전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 잘 써야 된대요. 반전 요소를 너무 못 쓰면은 <웃음> 작가가 욕을 먹는데요. 왜냐면 이게 떡밥이 이게 반반전이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그 기포 떡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나중에 하나씩 딱 모아가지고 반전을 팡 터트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미회수 떡밥이 남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연성이 부실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설정들을 약간 리버스하는 느낌이라. 이것도 잘 만져야 되더라고요 <웃음> 실력자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 같은 거 쓰려면 은 그래서 섣부른 사용은 대략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초보에게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라나? 그럴 것 같아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아, 아, 어 용두삼이 대표적으로 용두삼이 웹툰이 떡밥 안남 아, 저도 저도 보는 웹툰 중에 다이스런 웹툰 있었는데요. 지금 완결이 됐는데 그 완결될 때까지 떡밥 하나가 그게 그게 왜 회수가 안 되고 작가님도 뭐 후기 그래 그 떡밥에 관한 설명을 하나도 넣지 않고 그 와중에 또 작가가 논란이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최악이었어요 한데.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작품 <웃음> 그 미외수 떡밥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제 미궁의 미궁 속으로 빠져서 지금 어 시공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웃음> 진짜 아 진짜 폐소가 안 돼가지고 저도 뭐 이게 무슨 의도로 왜이 컷을 넣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행을 포기하신 아 <웃음> 그런 느낌의 웹툰도 제가 다른 작품에서도 봤었는데 다이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최근에 완결한 웹툰 중에서 그 네이버 웹툰 중에서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구름이 피하는 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가님이 좀음 서사 짜는 게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이게 원래 서사물인데 서사 짜는 게 많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스토리 전개를 원만하게 잘못 이끈 것 같아요. 약간, 원래 이, 그 웹툰이 단편, 그게, 단편이 목표였대요. 원래 단편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갑자기 장편으로 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약간 플랫폼에서, 이거 인기가 지금 많다. 이거 이제, 원래 50부작이었는데, 80부작으로 올려줘. 그러면은 이제, 그 작가님은 이제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또 고민을 엄청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원만하게 네, 못하겠던 것 같고 저도 최근에 아는 건데 작가님 혼자서 플랫폼 웹툰 연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연재를 그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랫폼 측에서 막 PD라든가 그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다 관여를 한다고 그러고 그니까, 본인만의, 그러면, 본인만의, 아, 명탄종구나. 본인만의 창의성이 좀 많이 죽는데요. 그니까, 그 분들의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약간 추가적인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사실, 솔직히 그, 다른 분들이 이제 합자 뭐, 하는 거 아니, 아닌 이상, 그러니까 터치를 이렇게 편집자 같은 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연의 맛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음, 명탐정코나 저도 1일 2화 정도 책을 아예 사서 있는데 딱두편 있어요. 책자 위에다 두 편이 있는데 어 그렇게 재밌게 읽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박혀 있네요. 만화책에 왜 재미가 없었을까? 제가 추리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일 수 가능성이 크고요. 뭐 어,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한 회가 일단 분량 채워서6 0화씩 나오긴 하는데 막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그 약간 그냥 일상 같은 일상에 가까운 듯한 약간 내용 하나도 없고 주요 내용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 그런 장기였었어요 코난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스터도 지금 애니메이션이 엄청 욕을 먹고 자가 지고 있어요 <웃음> 왜 한때 유명했던 사람 그런 작품들과 하나같이 뭔가 망테크를 타는 것 같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작가도 멘탈을 굉장히 잘 챙겨야 되는 게 <웃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유리 멘탈 이어 가지고 생각보다 유리 멘탈 이어서 뭔가 이제 작품에 대한 욕을 먹으면 되게 슬퍼할 거같아 <웃음> 지금 당장 최만해도 이러는데 하... 강철 멘탈이 필요해. 끝! 그래서 뭔가 약간 초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착한은 비판을 수용하드 하되 악플 같은 건 이제 거르는 약간 해안이 필요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 뭐야 벌써 졸리다고? 내 몸이 졸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니 네네 맞아요 맞아요 조언은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게 비판과 비난을 이게 딱 나눠서 댓글마다 다 나, 갈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비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약간 그런 애매한 댓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웃음>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걸 비난, 이게, 이거 읽으면 이 상처는 받는데, 이걸 비난으로 일, 치부하고 그냥 무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용을 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수용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약간 한끝 차이라기보다는, 분명 뭔가가 이제 구별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작가가 그거를 잘 가려내기가 힘들다는거죠 제 의견은 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선 욕을 하고 어느 부분에선 비판을 하고 이런데 그게 정확히 어, 어디까지가 비난이고 어디까지가 비판인지를 그게 그걸 가려내는 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제 너무 그런 댓글에 상처를 받는 작가분들도 많이 봐서 그런걸 상처를 안받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웃음> 약간 정신 수련을 해야 될것같더라고요 약간 스토리 할때 기획 같은 거 하잖아요 기획서를 쓰거나 이제 특히 뭐 어디 이제 입사를 하거나 그럴 때 기획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거를 잘 파트를 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수업 뭐, 다른 거 들으면서 몇번 써봤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전개고, 어느 부분까지가 절정이고, 이거를, 이걸 하루아침에 알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받아봐서, 이게 많이 힘들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디까지 스토리 이제 구성, 요소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절정 이걸 하면은 만약에 이제 분량이 단편에서 장편으로 이제 가거나 단편에서 장 장편에서 단편으로 가면 이게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스토리 구성 파트림이 다 이게 어디 어디까지가 전개고 어디 어디까지 갈 말이고 이거를 다 꿰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 부분을 날려도 이게 개연성이 유지가 되고 어느 부분을 땜빵하고 추가해가지고 단편을 장편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어요. 구성 소들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좀 힘들어요. 이게 어디 스토리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구성 자체가 일단 큰 틀이 있어요. 큰 틀이 있고 최종 목표가 있는데 중간중간 중간 에피소드 같은게 들어가잖아 특히 장편은 중간 에피에 들어갔을 때그 중간 에피 안에서도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어요 그러면 은그내 네 요소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약간 뭐라 고 그래야 되지 표를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될것 같아요 제 예상도를 그리자면은 이게 있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스타트 피니시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어요 이 안에 또 다른 에피소드 또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밑에도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하나하나 할 때까지 주인공이 하나하나 성, 차츰 성장을 한다든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야 되거든요 그거 완전 뭔가 웹툰처럼 끼게 해가지고 뭔가 정반적인 스토리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면은 뭐 이제 스토리가 이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던가 그런 거에 약간 대처를 유연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에피를 빼면 이제 이 부분을 요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나레이션을, 땜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도 스토리가 문제가 없게끔 또 작가가 알아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를 다 꿰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요약을 하고 이 부분은 좀 크게 비중을 둬서 뭔가 임팩트를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 가공을 할 수가, 하기가 진짜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어... 스토리 짤때 항상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짜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짜는 게 문제이긴 해요. 솔직히 내 스토리 내 하나 이거 요소 하나 이런 스토리 구성 요소를 파악하기도 힘든데 이걸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각각의 소소한 에피소드들까지 발단 전개, 이네 단계로 다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웃음> 그사실 의문이 많이 들긴 해요. 그래도 정리나 한번 여러 번 연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아, 말씀하시는 게 <거> 너무 귀여우셔. <웃음> 와 10컷 목표 달성! 자 러프 성공 예스. 다음에도 이렇게 그리면 은 이제 20컷은 충분히 그릴 수 있어 추가로 그리는 거라 이거 지금 리메이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컷들과 이 컷들을 분위기를 싹 합쳐야 돼요 그래서 그 컷을 슈슬슬사삭해서 웹툰을 어, 채워넣으면 될 겁니다 아 아싸 아싸, 이번에 완전 10컷 성공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방송 킨지몇 시간 됐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어, 1시간 48분, 2시간도 안 됐어요? 와우, 저 2시간 좀 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1시간 48분 만에 지금 웹툰 10컷을 전부 러프 성공했습니다. 아싸, 속도 빨라졌다. 저번에만, 저번만 해도 디지털 그림 하는데 진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속그림 확실히 빨라졌네요. 오랜만에 그렸는데. 와! 오늘 그러면 기쁘게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